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 입니다 오늘은 bts 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bts 진의 디에스트로넛이 뮤직비디오 조회수 5천만 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의 첫 솔로 디에스트로넛의 뮤직비디오가 지난 12월 6일 조회수 5천만 뷰를 달성했는데요 지난 10월 28일 공개된 디 에스트로넛 뮤직비디오는 공개 15분 만에 조회수 100만 뷰, 12시간 30분 만에 조회수 1000만 뷰, 4일 만에 3000만 뷰를 돌파했고 12월 9일 오전 1시 기준 빠른 속도로 조회수 5080만 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진의 디 에스트로넛 뮤직비디오는 전세계 유튜브 뮤직 트렌딩에서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17일 연속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k 팝 최초이자 최장인 17일 연속 1위로 진의 폭발적 글로벌 인기와 화제성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진의 자작 솔로곡 슈퍼 참치가 16일 연속 1위로 k 팝 최장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진은 자신의 신기록을 연이어 뛰어넘으며 k 팝의 심화를 쓰고 있습니다. 이로써 진은 솔로 두곡을전 세계 유튜브 뮤직 트렌딩 최장 연속 1위와 2위에 올린 최초의 k 팝 솔로 아티스트가 됐는데요. 디 에스트로넛은 전 세계 유튜브 뮤직 트렌딩에 17일 연속 1위뿐 아니라 37일 연속 차트인을 기록했고 12월 9일 현재에도 뮤직비디오 인기 5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전 세계 인기 뮤직비디오에서도 5일 연속 1위, 19일 연속 차트인을 기록했으며 대한민국 급상승 인기 음악에도 1위는 물론 24일 연속 차트인을 기록하며 눈부신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진과 콜드플레이가 함께 공연한 공식 영상도 전 세계 유튜브 뮤직 트렌딩에 37일 연속 차트인을 기록해 진의 브랜드 파워를 또다시 입증했습니다. 지네디 에스트로넛은 전세계 유튜브 차트를 휩쓸며 유튜브 주간 차트의 글로벌 톱송 차트와 글로벌 톱 뮤직비디오 차트에도 첫 진입과 함께 1위에등극 2주 연속 차트인을 기록했습니다. 12월 2일 발표된 유튜브 주간 차트 한국 인기 뮤직비디오의 51위, 한국 톱송에는 79위에 랭크돼 5주 연속 차트인을 기록하며 남다른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네디 에스트로넛 뮤직비디오는 지구에 불시착한 우주인으로 등장한 진의 섬세하면서 감각적인 표정 연기로 눈길을 모았는데요 특히 신비하고 감각적인 사운드와 영상미가 마치 SF영화를 보는 듯한 감상을 불러일으키며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또한 진의 매력적인 중저음과 특유의 청량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로 보컬리스트 진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호평을 받으며 발매와 동시에 전세계 음악 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TS 진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